적어놨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정리하자. 현재 완료.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진행형어 하잖아요. 이게 플러스된 거야. 현재 완료 진행형. 멤들 현재 완료 진행형을 안 하면 현재 완료는 일단 뭐라고 써야 돼요? 현재 완료. 뭐를 알아봐야 되냐면 얘들아 봐봐. 형태. 형태. 자 그럼 형태를 알아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해야 되잖아요. 저어 자 먼저 더셈부터 배우기야, 더셈. 우리가 보통 동사의 형태를 얘기할 때는 기본형이 세 가지가 있어. 여기다 적어볼게. 보통 어, 기본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료형이에요. 완료 있고 그 다음에 뭐양 있니? 진행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동이 있어요. 수동. 이세 가지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 완료는 보통 핵프로스피 p 아니면 핵프로스피 p 가 되겠지, 이렇게. 진행형은 뭐예요? B 플러스 ID가 나오 게, 여기 진행형이야. 여기 비동사는 이제, 어, 뭐, 현재형을 써주면 현재 진행형이 되겠고, 어지나 월을 써주면 과거 진행이 되겠죠.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항상 B 플러스 PP입니다. 그세 가지를 조합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진행형이니까 뭐가 더해진 거야. 1번과 2번이 플러스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죠? 자, 그럼 더해 봐봐요. 현재 완료는 어떻게 쓰니? 자, 봐. B 플러스 p p 라고 썼다. 그지몰도원이 1번. 거기다가 2번을 더하니까 2번. 2번을 더해서 이렇게 공식화 시키면돼요어기다가 끝자리나 맞추준다 항상 끝자리에다 맞준다 끝자리에. 끝자리에다 맞추니까 여기 어떻게 되겠니? 끝자리에다 맞춰 주다니까 당연히 p p l 스 ing가 되겠죠. p p l 스 ing 이렇게 돼. p plus ing.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야 돼? 더쉬는 공식이 있죠? 자, 요거만 여기다가 대입시켜주는데요 비동사의 PP는 뭐다? 빈이다 나머지는 없잖아 나 0이니까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해보빈인 ING 자 뭐가 나오니? 형태가 하나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던데 형태를 잡아냈죠 이제? 우리 숙식이위 형태 두 번째는 저게 갖고 있는 개념 의미는 뭐냐? 어? 두 번째 뭐? 의미가 뭐야? 의미가? 의미가 잘 봐요.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것은 과거라는 시제가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라는 시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맞지? 여기는 자 동그라미 여기는 새까맣게 칠해보자. 아저기 시점은 현재. 현재 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요거예요이 이거. 상태 이게 바로 현재 완료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시제를 뭐야? 과거와 현재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무슨 시제라고 얘기할까? 그렇지. 복합 시제라고 얘기한 거야. 복합 시제. 복복 복, 복. 자, 단일 시제가 아니라 복합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완료 시제는 복합 시제다.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완료도 과거 이전, 대과거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예요. 그것 때문에 복합 시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현재 완료입니다. 여기다가 뭐가 들어간 거야? 어, 지금도 하고 있어. ING가 들어간 거야. ing가. 지행요 그럼 왜 I 이 g 야 지금 나 지금 하고 있어. 어앞으로도할 거야. 라는 의미까지 지니고 있어. 그렇다면 의미는 나왔죠. 뭐예요? 복합시제? 과거. 플러스 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 이 현재를 지내하는 거야. 매력이 있잖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어. 특별한 이유가 없나? 자,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할 거야. 그치?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겠니? 해석도 여기서 기겨줘야 돼. 해석도. 해석이 내가 논리에서 나오는 거지. 아무렇게나 수업, 수업과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자, 뭐뭐 해왔다. 과거잖아요. 뭐뭐 해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 어, 뭐뭐 해왔다. 됐니? 그치. 이렇게 나왔지. 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어,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써야 논리적이지. 뭐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해석이라고 해요, 해석. 여기다가 해석이라고 적어. 해석.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 해석과 예문이 끝나는 거지 뭐. 형태 맞지? 의미, 개념, 자 맞지? 의미가 곧 개념이다. 개념 접근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어떤 상태, 어? 상황.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특별한 이유가 없느한 계속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문 하나 적어볼까요? 예문. 두 개의 임을 한번 적어볼게요. 두 개의 임을 하나 적어보고 빨리 끝내야 된다 지금. 자 타자는 3년 전에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타잔 studied. 그 다음에 English 쓰면 되겠지. English. 언제? 3년 전에. 자 뭐라고 쓰면 돼요? Three years ago라고 써주면 되겠지. Three years ago. 3년 전에. 자 명백한 과거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뭘 썼다? 동사는 과거를 썼다. 자, 다완료면 근데 지금도 응. 영어 공부하고 있대요. 타잔 이렇게 나왔어요. 타잔 아직도 응. 공부하고 응. 있습니다. 뭐 진행형으로 쓸까요 그냥? 진행형으로 쓰자. 응. Is still, still, s t i l 알겠어그 다음에 응. studying, s t u English. 자, 지금도 현재 응. 영어를 공부하고 응.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보이면 알겠지만 is studying. 뭐 그렇지 현재. 현재 뭐 진행형이야. 저게 합쳐진 거잖아. 그러면 과거와 현재 진영이 합쳐졌어. 이게방 뭐예요? 어, 현재 완료 진영이야. 뭐두시죠 개념의 수준을 하았다고 그랬어요. 음.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1번 플러스 2번이 되면 어떤 문장이 나온다? 적어 봐. 타자는 현재 진행이니까 아까 공식 가르줬죠 해국인, 해주빈 pp. 그래서 해주나가 이렇게 3T 주니까빈 써주고 뭘 써주면 되는 거야. 스터딩 써주면 되겠지 않아요, 스터딩. s t u d y i n English 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학교 내신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디 잘 건드려야 돼요? 3년 전에 어떻게 했다고 해요? 3년 전에 공부했는데 네.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럼 몇년 동안 한 거야? 3년 동안 한 거야 그래서 4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3 years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데 지금 이렇게 써줬고현재활로진행을형 상태가 그대로 나와 요게 뭘로도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서는. 그렇지. 선수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예시로 나와요?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예시로 나오면서 가로 3번은 통합문장으로. 요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쓸 것인가? 빈칸, 땡땡땡. 또는 여기 블랭크 찍어 놓으면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야. 자, 개념 잡으라. 현재 연료 진행형은 뭐다? 현재 플러스 진행형이다. 현재 완료가 복합시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은 앞으로 지 앞으로도 계속 질을 가능성이 없다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영어 보 지금 하고 있어 앞으로 하겠죠 그치요 아, 지금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도 뭐야 미래입니까 그래도 플러스 시켜서 여러분의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현재가 죠니고